아 모르고 또 비문자 시리즈로만 잡기? 으흡, 으흡, 으악. 오 요게 오마에 안녕하십니까? 야간 노동자요? 네. <웃음> 저 혼자 하기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일찍 하는 거요? 단지 그거죠. 무리하는 거는 그거죠. 망자들 얼굴 보는 게 그게 무리하는 거지. 알아들었나? 망자들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럽지 맨날. 자, 오늘 101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1주차입니다난 믿습니다. <웃음> 3주의 dlc 요 자네 신을 믿나 죽음의 왕자 엔딩 보기 쌍가구그 얘기 얘기하니까 이것도 나오네 어림도 없지 미불 내려가기 아내 프로삭사 잡는게 좀 힘들긴 해 말레니아 막대기 토치로만 잡기 어제는 전기 없이 잡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꺼내 놓을까 이거 왜 풀강 돼있냐 받았나 어디서 호환사인 테두리 제 그룹 사람이요 그룹 암호가 여기 돼있는거에요 보스들은 처음 혀가 길어 하라도 길어야 된다고? 근데 먼지로 사라져도 계속 말을 하니까 근데 그보스룬을 떨구는 보스까지 잡으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필드가 넓다 보니까 잡는 시간보다 가는 시간이 더 길죠 레날라 2페이지빔 피하지 말고 철 항아리 써서 참기? 뭐야? 전에는 그 나다곤을 그짓 짓거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빔 맞아야 돼요? 실패해도 가져가라고요? 아.. 잘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걸 다 써도 죽는 거면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 거야. 피하지 말고 당패요. 우우한 남자 우. 우우. 요즘 일찍이요? 그래요? 좀더 늦게 올까요 그러면? <웃음> 아니야. 나이트 워커 때문에 그래요. 피로도 녹이려고. 아 그놈의 피로도 녹이려고 진짜. 이 고약한 냄새는. 저 갑자기 현기증 와요. 저 갑자기 현기증 오기 시작했어요. <웃음> 왜 그러지? 제주의에요 그러게요. 수상하게 수상하게 남자들한테 꼬이는 아니지? 정확하게는 망자지. 남자든 여자든 망자들한테 이상하게 꼬이는. 이봐 내 몸에 꿀안 발라놨다고. 나의 부름에 응했는가 아니에요 나워는 진짜 쉬면서 하는 거 그거는 그건 진짜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 엘덴링은 뭐랄까 프롬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일상이라서 이거는 밥을 먹는 거 비슷한데 나워 같은 경우는 진짜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라서 살짝 좀 틀리긴 하죠 액방 유진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? 아니요 플랫폼은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크로스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참고로 PC입니다 스팀 왜 PC로 샀냐고요? 접근성이 제일 좋잖아요 PC가 <웃음> 콘솔은 뭔가 불편해서 PC로 산게 잘못인데 너무하네 진짜 <웃음> 여러분 액방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액방 왜 이렇게 다들 무시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플스 키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데몬즈 소를 하고 싶어서 키거나 블러드본 하고 싶어서 키거나 둘중 하나야 진짜임 이... 진짜 몸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제스 스트랜딩 그거 하도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진동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물리치료 받았을걸요 이게 진동을 너무 손에 오래 노출이 되어 버려 가지고 나도 참 어이가 없어요 진동 낮출 수 있다고요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좀 무식하게 게임을 해서 그래요 그때는 대부분 이제 패드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진동 때문에 좀 입체적이라 손이 편하기도 하고요 모르고 또비문자 시. 리즈로만 잡기? 오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 오마에 미쳐버린 거냐고 혼 한번 해볼까? <목소리> <목소리> 다른 무였으 진작에 죽었는데 오마에와 오 <목소리> 나 필리르,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지 야, 브레거인 나와 <웃음> 브레거인 나와 그어서 고통 받는 거 좋아하냐고요? 이미 면역이라 면역이 돼버렸어 뭐야? 좀 튕겨진 거야 지금? 제정신인 거야? 아... 앉아야지 안, <웃음> 안 싸우더라 더러워서 안 싸운다 <웃음> 멀쩡한 발은 자라서 먹잖아 솔직히 저 정도 데미지 나오면 은발 자를 만아 솔직히 말해서 영도 단가 1000원에 1 일... 1분 2초? 2초라고요? 왜요? 다들 다른 곳에는 어떤데요? 그거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창자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른 방에 비하면 요 다행인가? 다 좋은 거죠? 아 그런데 그런데 좀 이해가 왜 그렇게 높게 잡냐면 이해가 되는 게영도로 방해를 하거든요 <웃음> 예를 들어 리듬게임 같은 거할때 저도 방송을 어쩔 때 진짜 심심할 때 보는 편인데 야 진짜 영도로 이제 가지각색으로 어, 방해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해를 할 거면 은큰 돈으로 방해를 해라 뭐 그런 거죠 <S> 저 <S> 1인 1당 못합니다 치킨 하나 시키면 다못 먹어요 <웃음> 뷔페요? 네 그렇죠 참고로 저랑 치킨 드실 때 좋은 점 있어요 저는 닭다리 날개 다 드립니다 저는 퍽퍽 상 먹거든요 별러네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저저 치킨 시키면은 부드러운 거만 남기고 뭐 누나 뭐 이제 먹으라고 주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거 영도는 회자인 건 아시죠? 이거 지금 2분 정도 흐를 거야 잠깐 나갔다 와 저한테 고마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집할 때 저런 거다 걸러 내가 루이아 <웃음> 일부러? 어 아니요? 그냥 까먹고 사용 안 하는 건데요. 다음 미션은 엘드의 짐승 잡기를 당하는 거거든요. 아 그냥 잡자? 어쩔 수 없다 이거. 그냥 포기합시다 이거는. 내가 한창 했을 때는 잡기나 아, 세 번까지 봤는데. 아우 씨. 안해 안해 나 안해. 성공. 아 뭐야 그냥 성공 누르셨어요? 감사합니다 <웃음>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는 참 프롬 얘네들 게임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곳은 갈수 있으니까 얘참 좋은 것 같아요 스콜라는 안 그렇던데 걔네사생하니까 그렇지 아... 엘든링 안 했을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었는데 엘든링에 그 처음 했을 때 완전 모험하는 기분이니까 죽어라 이 그물이야 <웃음> 예 거기까지 고증하지마 임마 <웃음> 멋있긴 하다 진짜 디자잘 뽑긴 했어 미션 성공 아 미리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솔직히 하나 털어놓을게요 저 사실 여기서 압령짓 했어요 엘든님 초창기에 나왔을 때 더러운 곳은 다 압령짓 해봤는데 야 여긴 진짜 머리 뜨고 벗어봐 아 뭐야 똑같이 했네 안까지 황금이기 머리 진짜 저렇게 생겼거든요 본인이 왔네 아 놀랍다 커마까지 똑같이 했네 자 적사자 적사자 파팅가그거죠어마리라 아니, 진짜 이거 왜 이렇게